작년부터 판매를 했던 미니 에어컨이에요. 이것도 사실 이런 게 팔릴까 싶었는데, 그, 실제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몇대안 팔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시끄럽죠? 에어컨을 두 대를 틀어서 그래요 한대는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고요 한대는 한번 비교해 보려고 타업체 제품을 구매를 해 봤어요 그런데 좀 타업체 제품이랑 비교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건 밑에다 내려놨습니다 요건 직류 제품이에요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요 <웃음> 좋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단순하게 뭐 특별한 장비를 이용하지는 않고 온도계를 이용해서 한한시간째 온도를 재고 있어요 요거는 한국에서 파는 제품이고 아까부터 18도 정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잘 보이나? 이제 끄자 너무 시끄러워 요걸 좀 끌게요 오! 조용해졌어 요건 18도 그 이상으로는 안 내려가요. 바람은 센데 그리고 바람이 세니까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 온도가 너무 낮아. 아 너무 높아. 요거는 요것도 저희 똑같이 그냥 온도계되 대놨구요. 요거는 아까 11도 12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정도 비교를 해드렸고요 요거 이제 돌려가지고 제품을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저희가 작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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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가끔 고객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온도 센서예요 어. 어. 온도 센서라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명, 구멍이 뚫려 있구요. 자요 올해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작년까지는 220V 50Hz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말부터 배송되고 있는 제품들은 220V, 60Hz 한국형 제품이에요. 한국형 제품이면 이제 콘센트 같은 경우도 다 한국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거 고객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 그렇게 대답해요. 이 에어컨 시원합니까? 물어보면 아니 뭐 쓸만합니다. 그런데 8월에는 감당이 안될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써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성능이 더 좋더라구요. 의외로 시원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잡아라 그 거기 있나요? 아, 잡아라 뭐, 우리 판매 페이지에 있으니까 따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외로 시원하구요. 뭐, 어쨌든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제품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AS 문의도 거의 안 들어와요. 고장도 거의 안 나구요. 요거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얘는 220V 제품이고요. 소비 전력은 인버터를 쓴다면 약 330W 정도 됩니다. 이게 120A 파워뱅크고, 1440이니까, 용량이 1440이니까, 이 파워뱅크를 가지고 에어컨을 대략 4시간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뒤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요. 저희 고객 중에 그런 질문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겨울에 온풍기를 쓸수 있지 않느냐. 뭐, 거꾸로 다 알면 쓸수 있어요. 온풍기로. 온풍기를 쓸수 있는데,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300와트, 그리고 재냉량은, 어, 약 1000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에어컨을 보면, 잘모르있는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소비전력이 있고 그리고 냉방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다 와트로 표시를 해요 그럼 소비전력은 뭐냐 말 그대로 얘를 콘센트 꼽았을 때 아니면 배터리 에 연결했을 때이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이에요 소비전력은 대략 300와트 정도 됩니다 인버터를 연결하면 손실이 생기니까 330와트 정도를 소비하게 되고요 그럼, 수비전력이 300W인데, 냉방능력, 여기 적혀있는 건 1000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생각엔 한900 정도 예상합니다. 냉방능력은 왜 900이냐? 냉방능력은 뭐냐면, 자, 저희 에어컨 컴프레셔라는 거 있죠. 컴프레셔는 약간 에너지 보존법칙을, 어, 실생활에서는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제품이에요. 컴프레셔는 뭐냐면, 공기를 압축시켜가지고, 압축시키는 장치예요. 그러면서 압축된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압축될 때는 열이 나오고 팽창을 할 때는 열을 흡열을 해요. 흡수를 해요.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냉매를 압축하고 다시 냉매를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져요. 그게 컴프레셔입 사용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체 에너지 계를 놓고 따지면 근데 어디서 무시하냐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을 비교하면 약한무시에요 소비전력과 왜냐면 300W의 전기를 소비해서 300W의 전기를 소비해서 900W의 냉기를 만들어내요 신기하죠 300W 해가지고 900W 근데 그게 보통 컴프레셔의 정상적인 냉방 능력이에요 일반적인 컴프레셔와 컴프레셔 구조의 압축기라고 하죠. 압축기를 단 에어컨은 냉방능력이 소비전력의 3배입니다. 이건 통용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어떤 에어컨이 소비전력이 100W다. 컴프레셔가요. 그럼 냉방능력은 300W 그리고 얘는 컴프레셔 소비전력이 300W에요. 냉방능력은 900. 네. 냉방 능력은 소비한 전기보다 더 많은 열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냉방 능력이라고 하고요. 아직 냉방을 할때막 종류가 많아요. 펠트의 소자라는 것도 있죠. 걔는 펠트의 소자라고 전자 냉각기. 네.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은 뜨거워지고 그런 게 있어요. 걔는 냉방 능력이 100W를 투입하면 100W에요. 소리도 안 나오고 좋죠. 근데 전기 투입 대비 냉방 능력 효율이 안 좋아요. 현대과학에서 에어컨 컴프레셔만큼 투입 에너지 대비 냉방 능력을 이끌어낸 제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에어컨 나온지 100년 됐겠죠? 100년이... 1년안 100년 됐을려나? 에어컨, 100년, 100년 전에 에어컨, 에어컨 없었을려나? <웃음> 몰라 난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50년이라고 칩시다. 에어컨이 나온지 거의 뭐 100년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100년이면 일제시대구나그때 에어컨이 있다. 있지 않았을까 뭐 아무튼 그럼 50년이라고 칩시다 에어컨이란 기계가 발명되고 50년 동안 아직 현대과학은 컴프레셔보다 좋은 냉방능력을 가진 기계를 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무시하니까 물론 전체적인 대로는 무시를 하네요. 이 앞뒤에서만. 300, 300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900만큼 냉동시으니까 대박이지. 이것이 바로 컴프레셔입니다. 그리고 요거, 데시벨, 데시벨 중요하죠? 조용해요, 그냥. 엄청 조용해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데시벨 적혀있는 거 그대로 믿을 순 없겠지만, 소음 38 데시벨 한번, 38은 느낀 힘들고요. 어쨌든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캠핑용으로도 쓸수 있지만 사실은 캠핑용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에요. 뭐 애들 공부방 같은데 에어컨 설치 안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방이 크면 안 되겠지만 작은 방이라면 한여름에 아이고 시원해라 그정도까지는안 돼도 푹푹 찌는 더위는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바람이 직진성이 약해요 일반 에어컨처럼 그래서 좀큰 트럭 캠퍼 같은 데서 쓰려면 선풍기랑 같이 써줘야 돼요 그리고 또알아둬야 될게 얘는 전원을 키면 컴프레셔가 5분 후에 작동을 합니다 5분 5분 동안 찬 바람이 안나와요 왜냐 5분동안 이 컴프레셔 는냉매를좀 아래로 다운 시켜 가지고 안정화 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주차를 딱 하고 5분 동안은 좀 따라 앉으라고 강제로 시간 설정을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딱 전원을 키면 5분 후에 컴프레셔가 작동되면서 찬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할때 우리 고객 문의 들어올 만한 걸 지금 다 얘기해 버리자 네. 가스? 음. 가스 가스 다 넣어있지 이건 일체형인데 불형은 냉매를 보충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체형 같은 경우는 거의 냉매 보충을 안해요 네 10년 동안 옛날 에어컨 생각해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쓰던 창문형 에어컨 네 그리고 뭐 이정도면 간단하게 제품소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저의 의견 가성비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처음에 이 제품 취급할 때 성능이 후지면 어쩔까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걱정할 만큼 후지진 않았다 그리고 웬만큼 시원한 바람도 잘 나옵니다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버스 캠핑카를 시원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평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평수야, 평수는 차박용 차량들. 그럼 네. 평수야, 몇 평일까요? 2평은 되겠다. 그리고 트럭 캠퍼에도 설치하신 분들이 많은데, 선풍기랑 같이 쓰면 8월에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저는 캠핑카가 없어요. 그리고 장점. 다른 제품에 비해 굉장히 조용합니다. 왜냐면 60Hz로 바꾸니까 훨씬 조용해졌어. 간단한 사용법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음, 사용법이라는 거 너무 간단해요. 여기 빨간 버튼 있죠? 네. 전원 켜고 끄는 버튼이에요. 네. 누르고 켜면 5분 동안 또안 돼가지고 안 누를 거고요. 아, 그냥 꺼볼까? 네, 꺼졌고요. 그리고 다시 키면안 켜진다. 지금은 켜졌다. 바로 안 켜져. 그리고 요거 있죠. 온도 5도까지 내려가네요. 오. 에이 그럴 리가 없잖아. 다시 올라가고 에이, 이건 누르니까. 아, 네. 음요게 온도 조정하는 거고요. 사실 요 전원 켜고 끄고 온도 조절밖에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적정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 적정 온도요? 그런 개념 없어요. 그냥 얘는 적정 온도까지 내낼 능력이 안되는 제품이에요. 그냥 뭐한 한 10도 정도, 정도. 음. 설정해 놓고 더우면 트시고 좀 견딜만하면 끄시고 그러면 됩니다. 음. 두번째 라이트 음, 라이트에요. 이게 왜 있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밤에 이 정도 라이트 가지고는 음. 실내를 밝힐 수 없을 텐데요. 음. 장식용 라이트인가 봐. 타이머는 뭐냐면 한번 누르면 타이머 세팅이 되죠 네. 뭐 2시간 있다가 꺼진다는 거예요 아, 시간. 네. 이것도 뭐 거의 쓸 일이 없고 요거는 뭐 뭐가... 보면 알겠죠 핸드폰 네. 충전 <웃음> <웃음> 깜찍해 네. 네. 그 정도 기능이 있습니다 요정도로 뭐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